사람들이 궁금해할 궁합을 한번더가져왔어요 그럼 왜 궁합은 맨날 궁합이야? <웃음> <웃음> 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궁합을 진짜 궁금해하더라고요 좋아해요? 아. 그래서 한번가져왔어요 들려드릴게요 네. 자남자분부터 불러드릴게요 네. 일단 이두 부부로 나와요 제가 볼때어 맞아요 부부예요 부부로 나오고 뭐 연인상이나 이거는 지나가고 어. 어, 일단은 여자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네. 여기 막 심장이 내가 터져버릴 것 같아 왜요? 네.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남자때문에? 때문에? 남자 남편때문에 막 웃잖아 <웃음> 네. 이걸 어떻게 해? 막 분노에 막 이거 있잖아. 어, 어, 이거를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근데 티를 안 내요 여자같은 경우는 어, 성격이 욱한는 성질이 있어. 어. 불같은 성질이 있고 남자같은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직성이 어. 남자 직성이야 네. 치마 둘러 여자고 남자 직성이 굉장히 강해 이사주가 네. 네. 그리고 남자같은 경우는 거꾸로 바뀌었지. 어, 사주가. 어. 그러다 보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딱딱딱딱딱 지랄을 하고 그냥 딱 스톱. 그리고 지 끝이 없어. 여자 같은 경우도. 근데 남자는 소심해. 어 진짜요? 소심해. 그리고 굉장히 네. 내가 볼 때는 끼가 많아. 새끼라고 하지 우리가. 네. 새끼가 많은 사주야. 이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굉장히 눌려 음, 살지. 이렇게 앉아. 그리고 여자같은 경우도 내가 볼때는 어, 연예인 뭐 방송에 이 사람도 내가 볼때는 알려진 것처럼 보여져요 뭐 아예 뭐 일반인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남자 또한 연예인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굉장히 남자 사주는 굉장히 부모 덕이 없어 이 사주는 그러다보니까 어, 지금까지 자기가 어, 자수성가를 하고, 네. 그리고 부모, 아버지 자가 없어. 네. 그래서 빨리 부모님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혼자서 네. 홀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사주예요. 음. 어, 조부모 밑에서 어, 사는 네. 그런 사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자기가 별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무슨 돈 되는 거는 다, 다 했던 것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자립을 해서 습, 저기 뭐냐, 이때까지 그렇게, 어, 혼자서 자수성가를 해서 음. 그렇게 간 사주란 말이에요, 이사주가. 지금은 좀잘 나가는 상태야. 응, 지금 잘 나는데, 가, 과거에 어... 응.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 어, 힘들게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 음. 근데 내가 볼 때는 톱스타로 보여져요 음. 어, 누구나 이름 되면 너나 나나 할거 없이 음. 뭐 할리우드스타라고 할 정도로 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져 누가 응. 좀더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요? 여자가 더 좋아하는 것 같지. 오. 남자가 처음에 혹해가지고 네. 만나서 이렇게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어, 이 여자가 네. 임신하고부터 그때부터 뭔가가 네. 조금 음, 가슴아리를 했다 어. 어, 이 소리가 나와요 왜 가슴아리를 조금씩 이 남자가 뭔가 좀 작아서... 여자로 인해서 맨날 뭐, 뭐 했겠지 <웃음> 끼가 이렇게 많으니 <웃음> 여자로 인해서 네. 굉장히 내가 볼때소관이 많이 해야 돼 어. 그리고 늘려 살아야 돼. 이 사람도 원래 이 여자도, 네. 어, 돌아다녀야 돼. 그냥 연마살이 있어서 돌아다녀야 되고, 네. 내가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남자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네. 여자가 좀 묻혔다고 봐야지. 어... 음. 그러다 보니까 방송 이런 쪽은 내가 볼 때, 네. 뭐, 조금 조금씩은 나와도 활동을 크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은 안 보여져요, 제가 볼 때. 음. 그리고, 네. 남자 같은 경우도, 음, 그냥 역은 계속 맡아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올해 내년, 그러니까 올해 수에 뭔가 찍어서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네. 양력으로는 네. 어, 그러니까 2023년에 뭔가 지금 활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소리가 나와 계획을 하고 있다? 어, 지금 몰라 뭔가 찍, 찍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하고 이러는 것처럼 보여주고,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가정적이면서도 안 그래. 남자분이. 같이 남자분이. 근데 네. 이 여자가 내가 볼때 내조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음, 내조. 그래. 내조의 여왕이란 것 같아. 그래서 참고 사는 건가요? 어, 그래서 참고 살아, 그냥. 그래서 여기 화가 많은 거야. <웃음> <웃음> 뭔가, 근데 이 사주는 네. 자식을 낳고 음. 이제 한살두살뭐 이렇게 아기 때 보다 네. 커서 좀 안정이 돼 아기들이 크면 클수록 좀 안정이 되죠 어... 근데 좀 신혼 초에는 많이 닦두고 싸우고 네.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야 돼 아... 음. 지금 그러면은 아무튼 어느정도 좀 제가 볼 때는 자리가 잡혔다 어, 그냥 여자 참고 사는 것처럼 보여줘 그럼 궁합적으로 <웃음> 선생님 봤을 때는 안니지 꼭... 솔직히 <웃음> 아닌, 아닌 거지. 아. 근데 참 여자가 참고 사니까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벌써 이혼했죠. 그러면은 여자가 음. 끝까지 참고 살까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쭉갈것같아요 이혼수나 아, 어. 이혼수나 이런 거는 한 번은 그 고비로 인해서 네. 남자 정신을 차린 것 같대. 아그 음. 뭔가의 사건이 있어서 음음. 조금 그때 정신을 좀 차렸다. 음. 어...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누구인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 네. 뭐 선생님 연예인 잘 모르셔도 이분은 아실 것 같아요 남자는 이병헌 씨, 그 여자는 이민정 씨. 이민정은 내가 이뻐서 네. 많이 이렇게 본긴 했었어요. 어어. 그래서 이병헌은 옛날부터 때안는 <웃음> <적이 있고. 웃음> 그러니까요. 근데 과거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 루머 부터 해가지고 사건사 응. 뭐뭐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근데 그게 다다 여자 문제였어요. 사실. 원래 근데, 근데 끼가 많아요. 어. 이 사주가 끼가 많아 근데 그렇게 끼가 많은 사람들은 뭔가 그런 사주의 끼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게 여자가 들어오는 거지 도화살, 하갯살 어. 있는 사람들이 약간 어. 이러죠 어. 음. 아, 자기가 좀 원치 않아도 원치 않아도 어, 꼬인 거지 뭐, 뭐 원해도 원치 않든 그렇죠 뭐. 어. 네, 꼬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민정 씨는 사실 뭐 이민정 씨도 아름다우시잖아요 네네. 굳이 근데 얼마나 남자를 좋아하길래 그걸 다 찾고 살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어, 조금 여자가 일단은 나는 내 대놓고 얘기하면 네. 돈 때문에 돈. 아, 처음에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이제 눈이 맞았겠지만 <웃음> 네. <웃음> 솔직히 돈 없으면 네. 이 사람 좋아겠어? 어 맞을? 아, 음. 뭐, 뭐 그럴 수도 직설적으로 있죠.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돈. 어, 난 오, 그렇게 네. 보여줘. 근데 아무튼 그게 지금은 조금 사람으로 음, 살아보단, 사, 살아보니까 음. 이 사람의 좋은 면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네. 다 참아지는 거죠 어, 앞으로는 이대원씨가 그런 끼를 발산하고 보다니까 근데 그게 개보를못 주잖아요 남을 못 주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또 그런 고비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네. 이제는 자기도 정신을 차려야지 어.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식 때도 있는데 네. 네. 그러면은, 그것만 이제 좀잘 버티면? 잘 버티면? 잘 버티면 이혼 때 이혼, 수가... 이혼, 이혼수는 근데 아예 그냥 헤어지는 것처럼은 안 보여요. 그 고비고비가 한 번씩 찾아와서 그러는데, 그 외에는 크게 이, 뭐 이별을 했다. 이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일정이면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아까 뭐 남자분이 음. 뭔가 올해 뭘 준비해서 뭘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은 잘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 나온 건 내가 볼때다 어느정도 잘 됐던 네. 것 같아요. 어. 대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올해수도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일적인, 면만 일, 일적인 면도 네. 괜찮다. 어. 어. 여자분은요? 여자분은 지금 활동을 조금 안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활동, 아, 활동은 별로 그, 크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응. 여자분은? 응. 어. 지금 뭐 이렇게 뭐 들어온 거나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어. 앞으로도? 뭐, 앞으로는 뭐뭐 뭐 있겠지만 지금 네. 당장은 내가 볼때뭘 네. 같이 찍었나? 찍었나 모르겠네요 아, 두 분이요? 아니 이거 뭐 지금 같이 뭐 찍은 거 있어요 혹시? 아, 좀 최근에 말씀하시죠 네? 최근에? 네 한번 아, 확인은 해볼게요 저희가 아, 아니 찍었나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아. 근데 쉬는 것처럼 나와서 아. 아, 그리도좀쉴거 같다 네쉴거 같다 니다 이분들 그러면은 그 조심해야 될 점이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금전이나 뭐 이런 게좀 있을까요? 이집 여기 이두 부분은요 주식이나 이런 거 절대하면 안 돼요. 어, 그 주식하면은 방금. 돈이 다 그냥 없어져버려. 한 번에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웃음> 그냥 다 날라가야 돼. 아, 여기는 땅이다, 부동산 이런 부동산 데다가 투기를 뭐. 해야 돈이 갑자기 네. 어. 뻥튀기가 막 불어서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사주들을 갖고 있죠 오, 그래서 그...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것만 좀 조심하면은? 건강적으로는? 건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선생님은 그러면은 아, 그래. 요건 떠었어요 네. 선생님은 좋아하는 게아니는 없으세요? <웃음> 원래부터 없으셨어요? <웃음> 없어요. 전 노래 들으면 저 누구 노래야 이래아 관심이 없어요 아, 왜 처음부터 관심? 옛날, 옛날에 어릴 때는 아, 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열일곱 막 이럴 때는 네. 뭐 서태지 뭐 이럴 때는 한상뭐 HOT 이런 건 알았죠. 그리고 네. 나서 저 사이 바쁘니까 아예 그냥 테레비에 관심이 없고 테레비 보고 이거 여, 연습 곡 보잖아요. 네. 저왜 보고 있어? 저 뭐가 재밌다고? 저는 그, 그게 그 느껴지지가 않아참 있냐? 어. 저거 뭐 뭐가 재밌어. 어렇지 <웃음> 관심이 없어.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